박수한번만 쳐주실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니다 <웃음> 네, 저는 프로녕서 판다 안이라고하고요간단하게 <웃음> 자기소개 한번 이렇게. 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하세요요 그죠 완전 이번 앨범 작업 전에 저를 잘 알고 계셨는데 음.. 네 활동하시는 네임 자체도 되게 특이하시기도 하고 좀.. 신에서 방금 좀끼는 <웃음> 분들하고 이제 작업을 많이 <웃음>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보이니까.. 보이아요 어.. 처음 더... 같잖아요 네. 처음에 첫인상을 한번 음.. 저는 일단은 음. 그 여기 오기 전에 인터뷰하는 거 영상을 미리 음. 봤어요 인상이 되게 또렷하시더라고요. 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웃음> 좋아했어요. 인상이 되게.. 오오 <웃음> 호. 호. 호. 호! 감사합니다. <웃음> 저는 SNS로 봤을 때는 <웃음> 무섭게 생각보다 <웃음> 해보인다. 아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웃음> 많이 웃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요. 니친 <웃음> 어, <미친>. 이거 맞나? <웃음> 저희 작업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주세요. 이제 연락 주셨을 때한다공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랑 접점이 없다 보니까 뭔가 꼭 어? 이분이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반가우면서 어, 약간 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어, 작업할 때 쉽지는 않았어. 그래요? 그 네. 음악 적으로만들으면 그게 되게 좋았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 멜로디나 이런 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하면 할수록 조금 과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해슬링으로 음. 들어왔던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비트를 이제 다 만들고 보내드리기 전에 아이거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 저도 상상이 안 돼가지고 하자마자 음. 너무 마음이 음. 아 진짜 저도 그냥 알아서 딱잘들어서어이 음. 지갑 다 싶었습니다. 작업하면서 서로가 느낀 부분에 칭찬 타임이 되해요그데 <웃음> 나이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 네. 그 95년 통과를 해 오, 그럼. 야자타임 한번. 야자타임요? 한 마리씩. 경수야, 어. <웃음> 전화 왔니? <많이. 웃음> 연락이 계속 잘안 됐다고는 하지만, <웃음> 아카펠라도 엄청 빨리 보내주고, 믹스도 뭐 이렇게 해달라, 유통도 잘 해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 집 오일날 헨지 하는 것도 와서 엄청 좋 도와준다고 그러고,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목소리> 헨지에 해서 재밌게 <그렇게> 하자. 그래? <목소리> 네, 앞으로의 음악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음악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뭔가 이걸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사람인지라 네. 뭔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약간 어떤 노래가 돈이 되는 걸 제가 이제 만들면서도 알고, 어떤 노래가 안 되는 것도 만들면서도 아는데 최대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서 좀저 같은 음악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올해 또 혹시 앨범 계획 있으세요? 두달 정도 남았는데 8월달 정도 정규, 정규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입히는 그런 음. 어. 와 이번 진짜. <웃음> 음.. 아퓨리코 어, <핀코에> 나와가지고. 와. 네. 준비습니다 <웃음> 아, 앨범에 대한 네. 그 세계관을 혹시 음. 약간 말로서 이렇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어, 되게 네. 커버도. 여기 산이 일단 오른쪽에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이 하던 형이 하냐라고 봤거든요. 음. 그 형이 산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동그라미들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아직 꼬여있는 로그제가 이제 제가 계속 풀려고, 물을 쓰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음. 공작은 이제 제가 뽐내려고 하는 화려왕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그첫 타투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손이 머리처럼 잡히지 않는 그런 멋에 대한 쫓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고치고 월드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고치고 월드고, 내부도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고치고 월드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다음 장을 준비하는, 목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음. 이제 끝 할까요? 음.